여러분 b i r t h 곱창을 고곱창 안나다 나이스 샤이스나이스 안나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? 빨리 못겠다 나나나나 <웃음> <나, 나>, <웃음> 이제 크그 상태로 얼어있는 거. <웃음> 어, <웃음> 바지가 그 바지가 그 모양같아 거치지 않고 바로 허점 후진 알 드라이브디 <웃음> 파킹홍 삐아 <B. 웃음> 미쳤다 진짜 많이 오는 <웃음>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맞어 포크로트 엄청 맛있어 보여. 아, 이거 뭐야? 응 음. 빵... 이 먹어봐. 웃긴 거 보여줄까? <웃음> 너무 웃겨어애들기 눈이 없네. 많이 없네. 짱돌도 유 빙글빙글 돌아 w o 다다 t e take you 다가 사진. 우리가이 둘만의 반찬들아 아버지 마와해 감싸는 오후에 안긴 채로 작은 꿈을 꿔 빠져듣는 Pandora's b o 이한 번씩 이건 절리말이 아니야 어, 나 그러면은 음.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. 그... 그렇죠. 친구가 이제 말라야 되니까, 한 10분 정도는 어. 네. 우리가 기다릴 거예요. 네. 또 있... 안되나요? 어, 이제 시작하나요? 네, 바르는 건 바세린이고요. 챙기 없는 피부에 수분을 주는 데드 <웃음> 네, 친정해요 음. 괜찮아요. 진짜로 아파요? 아니요. 그렇지. 네. Let's go.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아픈 아. 거라서 쓸수 없어요. 음. 내가 아픈 걸 싫어하니까 음. 내가 작업할 때는 되게 연하게 하게 되더라고. 근데 그 대신에 술 먹고 막 운동하고 빡세게 음. 관리 안 하고 그러면은 내 거는 진하게 안 남아요. 그딱 형체만 남아 있고 이제 손을 잡아주. 바로 그거죠. 듬성듬성해져가지고, 나한테 우주님 사쿠가 이상해요, 이러면은. 불 쓰셨죠? 저몇 살이게요? 20대 후반? 그니까 러몇 살? 7, 8로 봤거든요? 처음에? 음, 좀 속상하네. 28이에요. 평소에 내손님들은 나보고 25 같다 해준단 말이에요. 손님들이 착한데, 착하지 않은 손님을 찾았다. 여러분, 미로그 주인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. 엔시아이가이프핀인데도 밖에 싸돌아대기는걸 좋아해가지고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<웃음> 저는 해해요 ENTP랑 ENFP 왔다갔다 해요 Surprise, Motherfucker 어, 근데 저는 내향적인그게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, 네, 내양적인 사람도 유튜브를 할수 있군요 <웃음> <웃음> 아 맞다 엔시티 팬이지 인스타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한번 <웃음> 스이찾아단할까 고민하잖아 아 진짜요? 내가 사촌 동생이 애니 응. 좋아하는데 <웃음> 너무 좋다 막영웅 같은 건 알지 <웃음> 맹구 패러디 그것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짱돌 빙굴 빙굴 돌아가면 맷돌 맷돌 맷돌 좀 당황했어요 체리밤도 좋아했었고 아 체리밤 좋죠 <웃음> 저는 타투를 싫어합니다 한 번만 좋아해요 아프잖아요 오! 와 대박이다 요,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돈내산이에요 와 내돈내산이에요 혼자 돈 내고 혼자 아파하는 중이에요 지금. 맞아요 생각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미로그 보여줬거든. 아, 진짜요? 아, 보여줬는데 와, 되게, 그, 되게 센스가 좋으신 분 같다고.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민들 같은 걸 되게 많이 알고 계셔서. 놀라운 사실이 있다요. 명함도 끝났어요. 아, 진짜요? 좋아요. 어.